풀었던 방법으로 기억나는대로 한번 해봐 응. 제가 이게 A, B, D, d 하고 C의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음 뭐지? 그래서 C의.. 근데 이거 번호가 연속이니까 응 음. 그냥 때려 맞췄어요 음. 이게 C 응그 음. 다음으로 큰게 A 응 음.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게 B 응 음. 그러면 1주기는 이거 이 여기 이거이 그림만 봤을 때응 1주기는 음.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음. A가 가장, 그 다음, 그다음 그다음에 B, 이거 D. 그리고 음. e 는 B가 가장 크고, 그 다음 C가 크고, 뭐야, 이 D인가? D가 가장 크고, 음. C가 그 다음으로 크고, 그 다음 B, 그 다음 A. 3은 음. A가 가장 크고, 음. 그 다음 D가 크고, 그 다음 C가 크고, 그 다음 B. 음. 여기 이거 이번에 여기 여기를 보면 1은 C A B D C A B D 이쭉이온나이제이온나의 e 에너지는 T C B A T C B A 제이온나 에너지는 A T C B A T C B 맞아가지고 그냥 아 이거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풀은 거다아 그렇게 풀었구나. 네. 음, 조금 약간 번거로운데 특이한 풀이법이네.